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소부자, 야마미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우우우우우 최고, 우우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최고. 네, 최고예요.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도 역시 유튜브 영상 찍으려고 주제를 정하고 감사 표현 무엇이 있을지 생각도 해보고 알차게 보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또뭐 달라진 점 없나요? 오늘 멋있게 무엇을 했는데 알아맞히는 분이 있을까요? <웃음> 네. 예, 네, 오늘 무엇을 했냐면 머리 커트를 했고, 이렇게 새로 염색을 했는데, 염색한 색은 그대로 나오긴 했고, 네. 어, 옆에, 이렇게 단정하게 잘랐어요. 네. <웃음> 기분 전환 겸 잘랐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웃음> 네, 댓글 남겨주세요. 예, <웃음> 네, 그래서 오늘 저기 주제 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간단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위에 네임카드 올렸으니까 네, 자기소개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영상 볼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 저의 연합미소 미소 부저 관련된 내용도 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소 이렇게 100만불 짜리 미소가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나오게 되니까 네 한번 눌러 봐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야겠죠 과연 어떤 주제로 가져왔는지 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두구 빠바 네 여러분이 많이 일상생활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 바로 네 노래가 되겠습니다 노래 노래 진짜 많이 듣죠 그 중에서 가요를 많이 듣기도 하고 저는 뉴에이지 스타일도 좋아하고요 클래식은 예전에 좋아했었는데 지금 듣지 않습니다 네, 가끔씩 공연도 가기도 하고 저번에 연말 2019년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아니었구나 네, 연말 네, 공연도 갔었고요 됐습니다. 네, 이제 궁금하실 표현 10가지의 노래에 대한 표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노래에 감동하여 감사합니다. 기분이 즐거운 노래에 감사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노래에 감사합니다. 노래를 만들어주는 작곡가분에게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가사를 만들어주는 작사가에게 감사합니다. 마음을 위로해주는 노래에 감사합니다. 응원을 해주는 노래에 감사합니다.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에 감사합니다. 좋아한 노래가 많아서 감사합니다. 여러 번 들어도 질리지 않는 노래가 있어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나요? 1 0까지 네, 한국어로 표현한 노래의 감사 표현이었고요. 네, 제스처가 좀 괜찮나요? <웃음> 네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궁금하실 영어로 된 감사 표현 노래 10가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Please read in your mind Thank you for being touched by the beautiful song Thank you for the song that makes me feel good. Thank you for the relaxing song. Thank you for the r e l a x i s t t h a n k you for the r e l a x i s t w h o m a k e s t h e b e a u t i f u l r e l a x Thank you for the song that comforts you. Thank you for your support. Thank you for the song that you can sing easily. Thank you for your favorite songs There's a song I can't get enough of Thank you 네어떠셨요 영어로 한 10가지 노래의 감사 표현이었었고요 네. 에 따라 속으로 읽어주시면 될것같고요 이번에는 제가 제일 자신있어한 일본어 10가지 감사 표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こんにちはでは始めます美しい曲に感動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気持ちが楽しい曲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気が楽になり曲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曲を作ってくれる作曲家に感謝します 美しい歌詞を作ってくれる作詞家に感謝します心を慰めてくれる曲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応援してくれる曲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簡単に真似して歌える曲に感謝します好きな曲が多く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何回も聴いても飽きない曲がいって感謝します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したはいどうでしょうかいかがでしょうか<笑> 네, 이렇게 해서 10가지 일본어로 표현한 감사 표현이었었고요. 네, 이렇게 한국어로도, 영어로도, 일본어로도 같이 표현을 하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어학 공부도 같이 할수 있다는 점, 좋지 않나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감사함을 느낀다는 점, 그것도 정말 멋진 일일 중이, 일중이기도 하고요. 네, 음, 저는 이렇게 또, 네, 영상을 찍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고요 매일마다 미소를 지으면서 시작하고 미소를 마무리 지으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한 내용 또는 자세한 내용들은, 네. 네 그래서 내용이 오늘 바꾸는 미소 이렇게 해서 책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하고 말을 하죠. 저도 이렇게 선정포고를 하면서 계속 꾸준히 쓸수 있도록, <웃음> 네, 당금제 하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또, 하, 하루에 한 번씩 제가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 운을 싼, 운을 바꾸는 미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이렇게 책으로도 많이 쓰고 있으니까, 네. 만들어지면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예, 북튜버 분들이 <웃음> 제거를 소개해주는 영상이 언젠가 올라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많이 봐주세요 <웃음> 시청해주시고 네, 그리고 댓글이나 영상 보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컨텐츠 중에 생각 중에 하나가 피아노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피아노 영상도 역시 염아미소와 함께 할수 있다는 점, 네. 궁금하시죠? 어떻게 염아미소 하면서 피아노 젤수 있는지. 네. 그 그러니까 모든 일생생활이 다 염아미소, 염아미소까지 애들 좋아하는 미소를 지으면서 지는 것 자체가, 예. 약이 깊은 무의식에 미소가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소 짓는것 자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이러면서 행복함이랑 감사함까지 같이 있으면 더더욱 행택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실 고요 또, 운이 한꺼번에 바뀔 수 있다는 거 확신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은 마무리 멘트 하면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소로 시작해서 미소로 마무리 짓는 그날까지 미소 보자. 여마 미소는 계속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해, 내일이겠지만요. 여러분,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최고. 네. 감사합니다. 빠잉.